이런 <목소리> 가지요 <목소리> <목소리> 이제 달을 휘두르고 있을 때 네네 그거를 때려보려고 기다리거든요 자, 이거 맞추고, 맞추고 돌고 위잡기햄지는 예. 괜찮아요 자, 트리거2 참아야죠 한번 봐. 자, 기술에서 EX 기술로 캔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트리거2의 효과는 신용권 다음에 EX 용권까지 들어가버린는 거죠 이거 지금 어? 아킬 날뻐네 낚시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히려 토끼도돈수가 약속 먼저 내밀고 요 지금 토끼도돈도 쉐기아으로주아를 노리는 무빙이 분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CA 안자중발 파도건 c 면 마무리 됩니다 네 지금 쉐기아 아, 아, 아, 완벽한 각쯧 쉐키아 부르주아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키도 네. 기술 이름 뭐였죠? 쉐기아으로주아 <웃음> 예. 예. <웃음> 저도 그... <맨날 두, 웃음> 걸로 부르다 보니까 <웃음> 예. 정작 기술이름을 까먹었어요 기술명이 없어졌죠? 네자 <웃음> 예. 이렇게 해서 토키도 선수가 저가 공렬파라고 어. 내지 한참 올라간 채팅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예 <웃음> 네. 아니에요 저건 어, 새끼야 그, 저기에 그현혹되시면 안됩니다 예. 네. <웃음> 자 강팔 대공 네. 네. 세트스코어는 네. 네. 결과적으로 1대0 토키도가 앞서가고 있어요 <웃음> 람마 비룡 <비룸> 승천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사이드 토너먼트로 람마도 했죠 예. 네. 잡기. 잘 깔린 안아 강펀치였지만. 약발 대공은 역가대를 내기가 힘들어요 이제. 네. 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트리거2! 좀 네. 꺼내서 게이지 아끼죠. 트리거2 지금 네. 여기서 좀 재미 볼수 있거든요? 2에 두신 적 맞으면은 큰일 나요. 예. 네. <웃음> 정말 틀리납 재미 봐요. 아예. 이상하게 네. 맞았고. 땡. <웃음> 네. 이렇게 재미 보는 거죠? 네. 자, 이것도 깔립니다. 재미 많이 봤습니다. 음? 부석이었으면 킬각 나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강선. 비공장 이것도 서로 한방을 노리는 상태인데. 하단. 준비는, 플러스. 아, EX 게이지 생겼어요. 네네. 다시 아, 한번이 EX로. 너무 빨리 쓰지 아닌가요? e x 그렇죠 EX 게이지? 아, EX 기용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너무 빨랐어요. 예. 그니까 EX 게이지에 핑계가 막기다수었거든요 그냥. 네. 차라리 EX 배결각 같은걸로 좀 변수를 주는게 좋지 않았나 자, 스피닝버드킥 넣어주고 있는 휴먼밤 어, 중소 카운터에서 콤보 잘 이어갑니다 아, 잘 도망가요 예. 네 이게 스턴치 관리거든요 자, 장는 스턴치를 줄여주고서 이제 공세로 다시 돌아가는거죠 가동 네. 자, 자 트리거. 트리거 2 아, 예. 아까 콤치 확인했어요 자, 안전 중손 활용이 될까요? 강발 때러 주고 안 되면 하단 때리고 저저저저저 저. 가를어떻수 있는 방법이 요가 어떻게 서죽이가 아, 좀잘세요 You g o a f l 아 지금 위기거든요, 형가 그러나 EXG 점수는 어, 못 떨입니다. 아, 그런데 가 맞으면 대표팀인데 영을못 줘요. 자 이렇게 해서 토키도 선수가 앞강펀치로 휴먼밤에게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휴먼밤 선수가 밀린 이유가 EXG 이제 하나가 없어서 약간 의심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충루는 의상 스키닝 버틱이 아니면 무선피가 없잖아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강선 중발 파던벌 자, 앉아 중발 견제는잘 해주고 있어요 희고범 선수 아하 아프다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아프다운 다음에 데미지 크게 들어가죠 약발 아 한번 잡기 낚시 해봤고요 아, 사전권 넣어주고 있는 토끼도 아, 아 이거 스턴, 어? 스턴 위기 머리를잘 보고 있는 스턴 마무리죠 네. 토끼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니 경기들이 다 3대0이에요 왜 압도 적인 경기라고요? 예 지금 흉머맘 선수가 토끼도 선수에게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이지 낭비가 좀 심하죠 슈머버 선수 현재 네 음. 아까 M.O.V.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지를 너무 아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대로 흐원범 선수는 게이지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써주고 있어요. 자 정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네. 이것도 쓰잖아요. 아 이런 건 좋죠. 예, 이런 건 조, 좋은데 <웃음>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자, 자. 그렇죠. 이런 이런 건 괜찮죠. 의조가 어, 짜내고 있습니다. 게이지 통하지 않았고요. 하동권 그러나 걱정입니다 그렇죠. 중손 중발 강손 어이 견제 좋았는데 좋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좀아아 아, 저게 역가드로 들어갔어요 땡아 안쓰네요 예. 이거 이필락 도는거거든요? 예, 아가뎜사루트로 아니죠 가뎜사루트는 약간 모자라다고 판단했고 네 네네 이거 거아 위험합니다. 방금은 어. 근데 토끼도 실수라고 거의 보여지는 예, 네. 파동권 네. 타이밍이라서. 예, 예. 그러니까 파동권, 트리거 투 펜슬, EX 자결 파동권 쓰고 나서 킬각이 안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중선, 중선. 자, 홍수 배열로 일단 끌어주고요, 잡기. 아, 잡기 한번더 시도해봤지만 타이밍 안 맞았습니다. 자리도 바꿔주고, 네. 상황도 좋고. <웃음> 어떡하죠, 휴먼밤? 아, 강발 좋습니다 자, ES 백을 각으로 뚫고 나옵니다 어, 강발 심범바. 크러쉬 카운트 놀아줘 아아, 조금 아쉽네요 바로 트리거를 힐링을 얻었을까 싶은데 예. 자, 서로 트리거 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D강발 한번 때려라라고 하고 좀앞 점프 기회를 줬는데 자, 트리거 자, 마이너스 2에서 네. 트리안 씁니다 자 이게 쉐키 압으로 즈한테 있어서 한번 맞으면은 이거 바로 마무리가 네, 될수 있거든요 손질할 네, 네. 어, 죠 주마등 지나갔죠, 지 조조조절 아 이수기 차가 날아갔어요 네 아직까지 힐러스는 없다 남아 있는 수업은 어서 약속 반디 마무리 덕기도 심플합니다 이게 그... 그... 그점 중에 하나인데예이선수기 빨라요 이 선수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전시키즈가 육에서 아, 완전히 전향을 했을 때 육보다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한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콕기즈 선수가 휴범망선 수를 세치고 왔는데 1명 또 3대 0 <웃음> 나왔어요 저리 휴문방을 패배를 했는데 휴문방 할수 동안 더 승리하겠죠? 승리할 <웃음> 예정이요? 승리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지금 2, 선에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드네 못보여주는좀 응. 아쉬워요. 트리거2로 새로운 셋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쭙을 했거든요. 트리거2가요 네. 내가 원하는대로 게임 돌아가면 디블레 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예, 예. 진짜 400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웃음> <웃음> 상황이 안 나와요. 구석가서 음. 구석 트리거2를 맞추는 상황 자체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고유즈들이 트리거1을 좀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익숙지않아요 네. 아마 키도 경기 중에한 번인가 그 상황이 나왔어요 네이키도요 중암방 키도는더 나와요 네. 스키도는 500이 넘게 벌어져요 네. 다음 경기 에 쪽으로 갑니다 m o P 소울을... 소울을 사실 에버비전 같은 품 없는 대회에서 어, 여러 가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는 언제나 안나오지 않은 상대, 힘들죠. 이거 왜 힘드냐? 출리가 게이지 차는 속도가 늘려요갈보다 네. 필연적이죠. 출리가 장코앞을 떠때 발이 잡는요 그럼요. 모기잡도 That r e sure. 못 올라왔잖아요. 아올라왔고그 아, 그러니까 20년 거. 그그그그는 끼치는 어,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1994년에 그냥 1 9 9 4치 그거를 기계처럼 할수있으면요 가인이 소리 소을못 쓰게 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시합이 나오는데, 그 거리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네자 일단 경기 시작했고요 MOV와 다이고입니다 츄이가1 어, 어? 닥발 나 스윙버스 킥 경결해주고 있네 MOV 인이 주... 주... 선에서 패션을 아, 뺏안 되는데 아 이게 또 버스 킥이 끝 났죠 선턴위입니다한번더쓸 수도 있는데 그냥 조직하게 합니다 어? 써? 억울하죠 지금 <웃음> 아억울하다 아,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데 기에 서포트 예. 때리러 가야지 하다가 맞은거거든요 네손거죠저 예. 장부 한발이 정말 아 그런데 좀만 버티면 은호크 애호... 약발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이는 요새 잖아요 예, 아, 요새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뚫고 들어가야 사실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 피해를 안입긴 어렵죠 전부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네자 1드르렁 성공 그리고 <웃음> 어찌됐든 여기에서 한번 들어 드러도... 놓고.